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지쌤입니다 네 이번에 제가 ppt 디자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쓸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모핑 효과를 활용해서 이미지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형이랑 또 음, 이미지의 모양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아이콘과 도형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무엇인가 표현하기 좋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을 바꾸기만 해도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도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지도 이미지를 활용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나 표현해 줄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ppt 어떻게 쓸수 있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현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글만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글꼴은 웬만하면 나눔 스퀘어체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눔 스퀘어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배포하고 있는 글꼴이기 때문에 꼭 나눔, 나눔 스퀘어체로 써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에는 이렇게 커피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목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차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 일단은 여기 있는 것을 조금만 더 작게 만들어 주세요 작게 만들어 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 그리고 조금 더 좁혀 주시고 그리고 요것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Ctrl Shift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은 나눔스퀘어 라이트 체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인데요 전체적으로 회색 색상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예를 들어서 그림 자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이미지를 잘라 줄거예요어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 이거 그대로 쓰고 싶다면 이미지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르기를 누르시고 이미지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고 요렇게 줄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미지의 원래 비율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 무조건 이렇게 자르기를 통해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가 각자 요거는 좀 어두운 색상이긴 한데 만약에 갑자기 밝은 색상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복잡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PPT 안에서 쓰실 때는 이미지의 색상을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 선택하시고 여기 색으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살짝 이렇게 회색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여기에 어 이런 회색으로 바꿔주시거나 하시면은 전체적으로 튀지 않으면서도 딱 전체적인 배경과 맞는 그런 느낌을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글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이콘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플랫 아이콘이라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플랫 아이콘 사이트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커피라고 쳤을 때 여기 있는 이 커피 아이콘들을 다양하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흰색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실 때는 여기 PNG를 누르시면 여기 흰색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512로 다운로드 받으면 여기 안에 그대로 삽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오피스 365 안에 있는 파워포인트를 쓰고 있다 라고 하시면 삽입에 가면 여기 아이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에서도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쓸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랬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에 있는 지도 이미지인데요 이 지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통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 사용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을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를 해서 이런 것도 비슷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해서 자 이런 느낌으로 나라를 예를 들어서 미국, 미국의 오게주 뭐 이런 식으로 적는다. 아주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느낌으로 이미지를 표현해 주시고, 자 이런 형식으로 이 PPT를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PPT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시적으로 2017년 12월 1일까지. 어, 지금 아래쪽에 있는 그 링크에 그리고 이런저런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중에는 좀 추후에는 공개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건 이벤트로서 이것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